자 이번 시간에는 수기 작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계산기 사용방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도면을 보면은 보통은 이거를 제가 대충 그려놨거든요. 이거를 50mm 파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 선반 하시는 분들이 보통이니까 뭐 일링 하시는 분도 참고하셔도 되겠는데 보통 선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으로 이것부터 보자. 보통 이런 도면들이 많아요. 거리는 있는데 각도. 거리 플러스 각도. 글자가 보이시나? 거리 각도. 글자 크기. 어떻게 하지? 이 플러스 각도가 나와 있는 거 혹은 높이죠 높이 플러스 각도가 있는 거 보통 이렇게 도면들이 있어요 저희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공항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구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거리는 5mm 속도는 3 0 그렇게 되면은 거리 그러면은 높이를 구하는 거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5 곱하기 탄젠트 3 0 하면은 2.886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게 예, 그러면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높이죠. 제가 g s t 캐드를잘 사용할 줄 몰라요. 처음 깔아봤는데 일반 캐드에서 보면 잘 나오던데 그 숫자 뒤에 소수점 콤마까지 나오던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잘안 나오는게 아니라 잘못하겠더라고요 2.89가 나오죠. 네, 계산기상 아까 전에 구했을 때 2.88 나오죠. 아마 이거 1000분의 단위까지 설정하면은 이렇게 나올거예요 일반 CAD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 높이 구하는거죠. 높이는 거리 곱하기 탄젠트. 1번 거리 단젠트는 높이다. 높이에 3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3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는 점이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 미리라 했죠? 그러면은, 파이로 치면은, 0파이겠죠 그러면은, 이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거 고한게 있죠? 여기서, 곱하기, 2. 하면은, 5.77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만약에, 아까 1 0 0파이라 했잖아요. 1 0 0파이 하면은, 94.2262가 나오는 거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짤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G1. Z0. R. 네. X. 94.2264. 뭐, 이까지만 해놓고. 알 0.4 5 x 100 z 0이0점4 z 마이너스 5.5 하5점죠 그러면은 이 계산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면은 47.12이잖아요. 11 곱하기 94.2 정도 나오죠. 94.2 네, 딱 나오죠. 위에 값을 구하고 두배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 지름값을 넣어줘요. 만약에 여기서 100파이의 100 공차가 있다 그러면 99. 아, 만약에 100분의 5다 그러면 99.95를 빼주면 되는 거죠. 위치가 애매한데 <웃음> 아까 전에 5 곱하기 탄젠트 30도 곱하기 2. 왜냐 선반이파이니까파이하고 99.95 정확한 값은 9 4 1 7 6이테이퍼 시작점인거죠. 이 시작점 여기 여기 이점이되는거죠이 점의 값이죠 그리고 이노조알 값은 어떻게 되냐면 x점을 노조알 0.4 보다 더 낮게 보통 마이너스 2 파이 주면 돼요. 92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은이 예 홀더 같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R 주면서 가고 R 주고 R 주기 싫으면 그냥 딱딱 끊어지게 나와서 날카롭죠. 2번 너는 어떻게 하냐 높이는 있는데 각도가 있는 거 거리를 구하고 싶죠 어어 어, 그래 봤네 <웃음> 자 는이 <눈이. 자. 웃음> 높이 곱하기 탄젠트는 거리다. 거리는 5mm. 아, 높, 아니, 아니. 높이는 5mm. 각도는 10도. 5. 아 곱하기 탄젠트가 아니라 나누기 탄젠트. 5 나누기 탄젠트 10도 그러면은 28.356 이거를 나누기 표시를 어떻게 해 곱하기인데 나누기 표시가 어떻게 하죠 보통? 나누기 <웃음> 28.36이 나왔죠 28.356이 나왔죠 이거는 캐드에서 설정을 포 CAD 쓰시면 설정에서 바꾸시면 돼요 1000분의 단위까지 근데 보통 이렇게 36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보 이거는 어떻게 짜냐 짜는 것 또한 간단하죠. 5mm가 나왔잖아요. 1 0 0이라고 했잖아, 약간 쪽이. 그러면 은 빼면 90이겠죠. 88.90.04 아, 주고. 저, 아, 저는 r 아, 0.4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혹은 0.6까지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리는 28.36 보통 이런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계산을. 근데 이게 맞고요. <웃음> 다른 계산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구해도 되긴돼요위위점에 어떻게 하더라. 나누기탄젠들를 반대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 나누기 탄젠트 10도 였잖아요 오히려 5 곱하기 탄젠트 오. 5 곱하기 탄젠트 80도 맞네 되네 응. 그러니 반대로 하려면은 나누기 탄젠트 잖아요 어또한번네 나누기 탄젠트 잖아요. 근데 반대로 5 곱하기 탄젠트 아까 10도였잖아요. 보통 90도죠. 그러면 10도를 빼야 80도. 뒤로 구하는 거죠. 28.356 똑같이 나오요 28.356 28.356 똑같아요. 반대로 할 때는 90도를 기준으로 각도를 빼주면 돼요. 이게 10도, 20도다 하 50도다 50도. 이것도 역으로 구하는 건 똑같겠죠 그러면. 처음에 1번에서 거리, 거리 5 곱하기 탄젠트 30이었죠. 곱하기 2안 했을 때 2.89 2.89죠. 그러면 은5 곱하기 탄젠트 오 나누기 탄젠트 60도 2.8도 똑같이 나오죠 60도 해야죠 30도였으니까 빼고 나누기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그러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1번 1-1번 거리 거리는 나와있고 나누기 여기 아, 표시가 뭐지 때튼 남비 단9나 이거 거리 나누기 탄젠트 90도를 90도에서 원하는 각도를 뺀 값은 높이 이 번드 나시 1 요도 높이 곱하기 탄젠트 탄젠트 이것도 똑같이 90도를 뺀 각도를 지령해 주면은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음. 보통 이거 1번만 알면 될것 같아요. 1번 혹은 2번. 이거는 응용이네요. 반대로 구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을 한번더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